요 부천장님. 날씨 부구애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오늘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는 텀이 되시고요.